유부님 혹시 혹시 염탐군이에요? 아니요. 저 이쪽 보여줄 거 있어. 이쪽 이쪽. 갑옷 쪽 갑옷 쪽. 저 죽이시나요? 오 이게 되네. 음. 썰고 숨으면안 보이는데요? 그렇죠. 썰고 숨면